막전이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 여기도 나와 있어 내부 지 점을 기준으로 하네. 아 내부 지 점을. 응. 여기 그럼 여기 뭐라고? 이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그렇지. 0이겠지 응. 그런데 만약에 어. 자극을 얘가 여기에 서 이렇게 딱 줬잖아요. 응.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딱 흡착 을 했을 때 얘가 만약에 탈분극이에요. 아니 얘가 뭐뭐 뭐 그냥 뭐 과분극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재부분이거나 탈분극이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아니 여기 B부분 말하는거야? 여기라는 거네? 음, 네 B부분 어, B부분은 아직 거기는 분국이 도착.. 아니, 그.. 우리 전이가 도착했다 안했다? 자극이? 아직 안했어요 어? 아직 안했으니까 아, 안했다고 생각하면 돼지역에서 네. 어, 어, 어.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계속 계속 시간에 따라 봐야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여기가 A가 자극을 받았어 방금 그럼 안쪽에 네. 전이가 어떻게 되지? A가 바, 자극을 받았으면, 응, 음. 음, 얘가 나트륨이 일단 들어오겠죠? 안쪽으로? 어 그니까 어, 플러스에 마이너스 안쪽은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지 그럼 여기는? B는? 이제, 이제 B는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 그렇지 그대로지? 음, 네.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뭐를 기준으로 한거다? B를 기준으로 한거지? 음, 네. 그러면 어떻게 어 해야 되대? 어 어떻게 아니야. 올라가야 돼? 아,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죠. 그래지 올라가야 A, 되지. 그린 A니까. 아주 잘했어.